이제 A3셀부터 A4셀까지 범위를 지정하고,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겠습니다. 그리고 성명부터 공란까지, 그 다음 성적부터 공란까지 범위를 씌우겠습니다. 컨트롤 키를 떼시고,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겠습니다. 그럼 오류 메시지가 전혀 뜨지 않죠? 되돌리기를 해서, 이번에는 제가 범위를 내용이 들어있는 곳을 범위를 씌워 보겠습니다 여기에 두 개를 범위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키를 누르겠습니다 원래는 학번을 범위 씌우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범위를 추가로 지정하는 거죠 근데 다른 범위를 씌워 놓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른 범위를 설정하고 Ctrl 키를 눌러서 학번부터 추가를 해 주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잘못된 공간이 추가가 됐죠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시면 왼쪽 위 값만 남기고 나머지 값은 잃게 된다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만드실 때 반드시 학번의 범위를 씌운 뒤에 Ctrl 키를 누르고 범위를 지정해야 됩니다